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인사드리고요. 네, 네, 네. 자, 지금 이제 일단은 이 작년에 이어가지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지금 이런 녹화로 또 얼굴을 또 인사드리게 됐는데 일단 첫 번째는 수업생 간단하게 이렇게 인사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 안 켰구나, 그죠? 제가 화면을요. 네. 어, 화면을 안 켜가지고 잠깐만 제가 켜고 올게요. 다시 켜고 왔습니다. 자, 이런 까 진짜 실제 현장에 와 있는 건좀 느껴지지 않나요? <웃음> 그래서 일단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할게 지난번에 이제 우리 빅데이터 그 전에는 이제 유튜브 했죠, 그죠? 유튜브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하던 것들을 이제 앞부분까지 좀 이제 진도를 좀 천천히 뺐는데 오늘은 뭐 기왕 이렇게 이제 코로나 때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도 이렇게 된 겸해서 어 조금 진도를 빨리 빼면서 오늘은 뒤에 교재를 천천히 보면서 천천히라고 하는지 빨리 보면서 어, 여러분들이 좀이 어, 빅데이터 플랫폼들에 대해서 좀 아, 어떤 플랫폼들이 어디서 어떤 자료들을 제공해 주고 있구나 내가 현장에서 어떤 걸쓸수 있구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드리는 시간을, 드릴, 어, 시간을 어, 갖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길게 촬영하면은 오늘 한두 시간 정도 어, 그 정도 될것 같은데 음, 조금 더 오버되면 한두 시간 반 정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편이나 세편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영상이 제공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오늘 원래 이제 어 이, 시청자로 참여해주신 우리 두 분이 계신데, 제가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카메라를 돌릴 수가 없어가지고. 와, <웃음> 인사를 못 드리지 않좀부탁드리게 우리 선배, 선배 대표님이랑 정숙 대표님 두분 참여해주셨습니다. 네. 근데 대표님은 지금 오고 계신데요. <웃음>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한번 진도를 그대로 한번 빼볼게요. 자, 그러면, 보시면, 어, 지난주 이제 주택까지 봤고요. 어, 주택 토지까지 봤고요. 상권분석인데 상권분석은 작년에 작년에 아마 우리 여러분들 같이 다 거기 좀 길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작년에 좀 세부적으로 했어요 상권분석은요 그래서 어떤 서어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파워포인트를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그때 길게 수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상권분석 부분은 제가 그냥 설명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상권정보시스템이란 플랫폼이죠 여러분 이 상권정보시스템 플랫폼은 어 대한민국에서 아마 가장 상권분석 어, 플랫폼이 데이터가 가장 잘 되어 있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제도 과거에는 유료로 되어 있는 플랫폼들도 참 많았지만 은 지금 현재 이 상권분석 어, 상권정보시스템이라는 플랫폼이 나오면서 국가에서 이렇게 무료로 정말 엄청난 데이터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상권에 대한 분석, 경쟁에 대한 분석, 입지에 대한 분석, 수입 분석 이 상권정보 플랫폼 하나만 하나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진짜 공부해도 어, 제대로 공부해도 상권 즉 상가 중개하시는 분들한테는 엄청난 하나, 아마 도움이 되는 플랫폼입니다. 이게 어, 수익, 그 우리 일반적으로 입지재한분석도되지만은 특히 수익 분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얼마의 돈을 들여 가지고 어느 정도 내가 어, 비, 그한 달에 월 얼마를 벌었을 때 BP가 어느 정도 계산이 BP가 어느 정도 시점에서 나오게 되고 내가 그 이상 얻는 시점부터 수익이 나오는 구조까지도 다 짜서 나오고요. 그리고 경쟁 분석은 내가 하려는 업종의 경쟁이 어느 정도 치열한지 알수 있고요. 그리고 상권에 대한 분석은, 상권에 대한 분석은 엄청난 데이터들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이, 어, 우리가, 보, 그 데이터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특히 매출 분석 같은 경우에 는 상권 분석 안에 매출 분석이 있거든요. 상권 분석 안에, 어, 상권 분석 안에 매출 분석이 있는데, 이 상권 분석 안에 있는 매출 분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그이 상권 분석 안에 있 매출 분석 같은 경우에는 그 카드사 데이터 그러니까 실제 카드사 데이터 매출액을 가지고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처럼 임의로 계산할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권 분석 플랫폼을 이용해서 어 보시게 되면 상당한 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을 있습니다 꼭 한번 이 상권정보시스템은 무료니까 보시고 어, 기본적으로 로그인을 해야지만이 여러분 어, 색깔을 좀 바꿀게요 색깔을 보여줘야 되니까 음. 자, 상권정보시스템을 로그인을 해야지만쓸수있다는거 잊지 마세요 로그인을 꼭 해야 됩니다 로그인 여러분 로그를 해야지 이 상권 정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상권 정보 앱입니다, 앱. 여러분 플레이스토어에서 서울상공인 마당이라는 앱을 검색하시면 상권 분석이 가능한 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로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는 우리마을 가게 상권 분석 서비스라는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녀석도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서울시 쪽에서 상권 분석하실 때는 이 플랫폼을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앱은 없습니다. 앱은 없습니다, 는요 앱은 없고, PC에서 일반 접속이 가능하고요. 앱이 없는 대신에 그냥 스마트폰에서는요, 그냥 스마트폰에서는 여러분, 스마트폰에서는 그냥 인터넷 들어간 다음에 네이버 들어가서, 네이버 들어가서요, 똑같이 서울시 우리마을 상권문서 서비스라고 그냥 검색해서, 검색해서 접속하시면 스마트폰에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으로도 분석하실 수 있어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받는 방식이 아니에요. 앱을 다운받는 방식이 아니고 어떻게요? 해 그냥 네이버 들어가서 네이버 들어가서 어, 말로서 설명하니까 재미가 없다 그죠? 보여드리는 게 좋을라나? 보여드리면 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좀 빨리 진도를 빼려고 했는데 일단 가죠 뭐. 근데 제가 상을 보서 상을 받 최근에 제가 그 노트북이 문제가 생기면서 문제가 생기면서 어, 노트북이 좀 문제가 생기면서 제가요 문제가 생기면서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웃음> 포맷을 했습니다 포맷 포맷하면서 이 웜, 그, 스마트폰하고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안 해놨어요 제가요 설치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어, 상권 데이터 지표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 항상 제가 이런 빅데이터 분석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 인지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알아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데이터의 오류를 빠지마라. 데이터 오류에 왜냐 그러면 어, 어떤 데이터를 언제 쟈 데이터를 쓰느냐. 요 데이터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 상권정보 시스템에서 쓰는 플랫폼에서 쓰는 카드 매출사 데이터랑 서울 시에서 쓰는 또 카드 매출사 데이터랑 또 틀려요, 여러분. 그리고 어, 인구 이동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데이터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지역을 분석하더라도 똑같은 데를 분석하더라도 서로 다른 데이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데이터가요. 그러니까 꼭아 어느 언제적 데이터에서 어느 데이터를 쓰는지를 꼭 체크하신 다음에 이런 플랫폼들을 확인하셔야 돼요. 꼭 어, 체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서울시 우리마을 가게가 PC 스마트폰에 접속하면 이렇게 화면이 나와요. 스마트폰에서는요. 스마트폰에서는요. 자 그리고 나이스 비즈 맵이란 유료입니다 유료 돈 내는 플랫폼이에요 여러분 돈 내는 네. 플랫폼이고 나이스 비즈 맵 우리 비 c 카드사 데이터죠 BC카드 BC카드사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상권정보를 해주는데 기본 보고서 하나당 보통 22,000원에서 55,000원 정도 나옵니다 최소 55,000원이 기본이에요 55,000원요 근데 사, 생각보다 상당히 잘 만들어서 나와요 여러분들이 돈을 한 건을 내게 되면 내 네, 우리 상호 우리 상호까지 딱 찍어가지고 어, 상호까지 딱 찍어서 우리 마치 우리 중개업소가 만든 것처럼 데이터를 보고서를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니까 앞서서 상권정보시스템이라든지 서울시 우리마을 가게는 내가 본인이 직접 그 플랫폼을 본인이 직접 그 플랫폼을 캡처해가지고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얘는 그럴 필요 없이 어, 돈만 내면 알아서 우리 이름으로 플랫폼을 어 우리 그 사건 그, 문서 그, 그, 보고서를 싹 만들어서 그, 그 제출해 줍니다. 그래서 PDF 데이터로 받을 수 있, 받아서 받아서 쓸수 있으니까 여러분 PDF로 받아 쓸수 있으니까 받아 쓸수 있으니까 어 만약에 큰 건이 걸려 있는 큰 건이 걸려 있는 일이라 그러면 시간이 없고 분석할 시간이 없고 그러면 이런 곳에서 5만 원 5천 원 내고 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네네. 자, 그리고 지오비전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지오비전 같은 경우에는 역, 역시 마찬가지로 유료입니다. 유료. 어, 역시 마찬가지로 유료인데 이거는 B2B만 합니다. 즉, 뭐냐면 회사대 회사만. 개인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내가 만약에 법인회사를 운영해요. 그러면 그 법인회사에서 상권부석 시스템을 그 고객들한테 제공해주고 싶어요. 그럼 계약을 해가지고 그 플랫폼을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내가 상권 분석 플랫폼을 달수 있다는 얘기죠. 그니까, 러 조금 크게 하시는 분들, 어, 좀 크게 하시는 분들은, 어, 이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요. 자, 그리고 네모를 한번 볼까요, 네모? 어, 네모는, 어, 그냥, 어, 간단한 상권 분석 플랫폼들이 네모 플랫폼에 가면 들어가, 들어가서 나옵니다. 사업자 수, 매출액, 끝난 결제 금액, 요일 매출, 시간 매출 해서, 어, 클릭만 하면은 그냥 보여주는, 보여주는데, 앞서 보여드렸던 상권 정보 시스템, 서울시 우리마을 가게, 그 다음에 또 뭐죠? 나이스 비즈맵, 뭐, 어, 지오비전, 이런 데에 비하면 상당히 좀 데이터가 약해요. 어, 약해요. 굉장히 좀 거시적으로 좀 크게 넓게 나오는 거라 좀 약하다는 거또 인지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간단하게 분석하실 때는, 가볍게 분석하실 때는 요것도, 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나쁘지 않아요. 어, KB 리보는 X. 지금 안 나와요. 지금 안 나와요, 여러분. 국민은행에서, 어, 상권 모자 서비스를 해줬는데, 어, 조금 편차가 좀 많았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상권 정보 시스템이라든 다른 데서 상권 정보 시스템 하는 거랑 국민은행에서 제공한 상권 모자 시스템 편차가 좀 많이 있었어요. 이길에서좀 비교용으로 좀 많이 사용도 했는데, 지금 최근에, 어, 최근에 지금, 어, 개편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권 정보 시이 분석 서비스가 지금 이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요. 안 나오고 있으니까, 요거는, 일단은 X에요. 일단은 X에요. 네. 그리고 요거는 뭐냐, 그러면, 상권 정보 시스템에 왜 교육 환경 정보 시스템을 다가 넣어놨지? 어, 그러게요. 어, 이거는 뭐냐면은요, 그 넣어놨으니까, 아, 뭐냐면, 네이버에서 교육 환경 정보 시스템이라고 검색하시면은요, 어떤 게나오면 여러분들, 상가, 아, 이거 3. 상가 관련된 거라넣어놨데 상가 관련된 거라 상권 정보 시스템이지만, 상가와 관련된 거를 넣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가 중개를할 때요. 상가 중개를할 때, 이런 게 있어요. 어, 학교 한개 위생정 하고요. 이런 게 나오게 되면, 그 PC방 안 되죠. 그죠? PC방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노래방도 안 되죠? 그죠? 유흥접도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가보면, 가보면, PC방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유흥도 있어. 학관계정정하고, <웃음> 여기. 그잖아요. 이게 이제, 이론과 실무에 대한 부분들인데, 어, 일단 이런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학교안경위생정합위원회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어, 학교안경위생정합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그 위원회에서 허가를 하게 되면은, PC방도 들어갈 수 있고, 노래방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위원회는, 동네에 계시는 주민들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학교 한경 위생 정화구역이라 그래가지고, 그게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두 번째로, 두 번째로, 필지가, 요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있으면, 여기에 만약에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50m, 그다몇 m에요? 200m죠? 그죠? 200m죠? 그러면, 이, 그, 정론을 기준으로 200m가 요렇게 해서, 만약에 요렇게 200m 동그라미를 쳤을 때, 이렇게 걸렸잖아요. 실제로 필지에서 이만큼 걸렸죠? 이만큼 걸려도 학교 환경 유성장하고 얘기해요. 이, 해되시나요 근데, 실제로 남는 이만큼 필지 있잖아요, 요거요. 그니까, 요 부분을 제외하고요, 여기 허가 맡으면 허가가 떨어져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 이 필지가 그만큼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토지 연계 확인서 뺐을 때는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나오니까 단정화구 나오니까 그냥 안 되는 걸로 생각이 된다는 얘기죠 안 되는 걸로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그런 거를 확인하는 데가 여기라고 교육 이되 여기를 들어가서 여기를 들어가서요 여기 지도 검색이라서 보이죠 지도 검색 지도 검색 클릭을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요 그래서 중학교 보이세요 중학교 주변으로 이렇게 200m를 동그라미 딱 쳐서 보이세요 이게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50m는 나오죠 학교 위성 정화구역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보시면 필지가 필지가 따라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필지가 이렇게 걸려 있는 놈들이 있잖아요, 이렇게요. 여기는 허가 그 난다고 여러분요. 여기는요. 이 부분 빼고 허가 내면 된다고. 이 부분 빼고 해. 나머지 부분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이 어디라고요? 여기 교육환경 위성 정화구역이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거 이해하시면 실제 실무하실 때꽤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실제 실무하실 때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이 지휘승계 지휘승계 그죠 그러니까 과거부터 노래방이었으면 계속 노래방을 지휘승계 받아놓았으면 현재 법 적용을 안 받고 과거에 있는 법을 적용을 받잖아요 그래서 상가쪽에서는 지휘승계가 많아요 그죠 어, 상가쪽은 지휘승계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 그. 거기, 어? 학교 환경 위성장하고 인면데분명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 아,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노래방, PC방, 용지점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것만 잘 이용하셔도 실무에서 꽤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건축물 생애의 관리. 자, 요거는 뭐냐면요. 그 건축물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잠깐만요. 이거는 뭐, 보는 것도 좋으니까. 네. 학교 환경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교육환경 보호보역인가? 뭐, 뭐, 감사나니다 네, 교육환경. 아까 뭐였죠 제가? 교육환경 정보시스템. 아, 이렇게 그제 나이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웃음> 그렇게 죄송합니다. 네. 교육환경 정보시스템 나오죠, 그죠? 예. 네. 교육학원정원실때교육학원 보고, 보이세요? 네, 네. 들어볼게요. 네. 요렇게 하면 나오죠? 서울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클릭해서, 어, 서울에 어디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어디 학교? 잠전 초등학교. 잠전? 네. 잠전 초등학교라는 게 있어요? 그런다고 어요 네. 네. 잠전 없는데 잠전 초등학교. 잠전. 네? 잠전 초등학교. 초동, 예, 초등. 잠, 서울 잠전초등학교 나오네. 그럼 이렇게 잠전초등학교 주변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요. 응. 보이세요? 그래서 이 필지가 이런 구성으로 나오죠. 보이세요? 네, 필지가. 그러니까 얼마나 아까워요. 이런 필지. 보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보죠? 그러니까 요만큼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합격위생정학이 되는 거예요. 요만큼 때문에, 요만큼 네. 때문에. 그럼 요런 거 있잖아요. 요 부분만 빼고 할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 빌라촌이라서, 뭐 굳이 들어가진 않겠지만은, 만약에 상가라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될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해되시겠어요 요렇게 동그라미로 학경위성정화구역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요렇게 정확하게 아실 수 있다는 거죠. 교수님 조금만 올려봐주세요. 아래쪽은 지금 고 있거든요. 좀 올려봐달라고요? 네. 선미 대표님께서 좀 올려봐 달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디 정렬? 줄을 볼까요? 근데 파트 지금 딱 걸려 있는데, 네, 거기 지금 걸려 있는 밑에 쪽에 지금 PC가 나와요. 여기요? 아니면 숨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세 가지 방법이니까 세 가지 마법 중 하나가 되는 거겠죠. 네. 네. 여기를 기준 200m니까. 학교 모퉁이 기준 200m잖아요. 200m. 핑크색이 50m. 50m. 네, 50m 범위.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범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알수 있는 거죠. 과거에는 그냥 이런 거를 생각을 안 하니까 이게 학교 학교에서 왠지를 몰랐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정확하게 나오는 데가 있다는 사실만 인지된다는 해도 거죠. 그리고 그리고 두 번째 보는 게 어, 건축물 생애 일력관리죠 건축물 생애 이력관리 시스템 최근에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뭘 하겠다고요 건물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겠다라는 게 지금 공표를 많이 했죠 그죠 업데이트 많이 되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갖고 계신 건물 하나 좀 하나 불러주세요 어떤 건물 갖고 계세요 강동구에요 네, 네 고덕동 강동구, 고덕동 180? 7-2번지. 요 정석 대표는 건물이랍니다. 네. <웃음> 네. 들어왔습니다. 네. 이게 건물에 촬영하고 강남이다 보니까, 그죠? 소리가 굉장히 아주 실감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수 없는 건축물 대장상 정보 이외의 정보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건축물 대장 정보 말고요. 건축물 생애 앨력 관리 시스템 뭐냐면 이 건물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말고 점검했던 정보부터 시작해서 온갖 다양한 정보들이 나와요.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기본적인 건축물 정보들이 나오죠. 정보들이 나오고 여기에 보시면 생애 유형 보이세요? 가보면 이 건축물 생애 유형이 뭐라 나오냐면 AAAB라고 나오잖아요. 보이세요? 그럼 여기에 A 첫 번째 A는 주거형이라는 의미예요. 이렇게요. 두 번째 A는 두 번째 A는 소규모란 얘기예요. 세번그아 어, 아니야, 여 아니, 죄송합니다. 첫 번째 A. 어, 주거용, 두 번째는 소규모,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구조가 조적 콘크리트 복구조 기타 구조란 얘기예요. 그 마지막에 B는 20년 이상 됐다는 얘기예요. 요게 구조예요. 주거용, 소규모, 조적의 콘크리트 구조에 20년 이상 된 거. 그게 A A B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단독이냐, 연화조냐 이렇게 쭉 해서, 건축연화까지쭉 나오는 게 기본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건물에 점검 이력받은 게 있으면, 이 건축물에 대한 점검 이력받은 내역들이 쭉 나옵니다. 나오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종시설물, 소방, 오래 돼서 이거는 데이터 입력들이 안돼 있는 모양이에요. 최근에, 어, 신축 건물들은 대부분 입력들이 많이 돼 있는데, 옛날 건물들은 이렇게 입력들이 좀안돼 있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전기 관련돼 있는 부분들 쭉 나오네. 그죠? 네. 승강기 관련된 거, 검사 대상 기기 이런 게 나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에너지 관리, 뭐 활용, 공적 공간. 이것도 좀 많이 안 나오네요. 생각보다. 에너지 관리는 아, 네, 2020년 볼까요? 잠실동 316-15 볼게요. 네. 316 -15. 볼게요. 네. 네 잠실동 송파구, 홍당, 송파구 네. 홍당, 네. 잠실동 동쪽으로. 316에 15. 15. 해보죠. 일단 보겠습니다. 생애 유형은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10년 안된 거네, 그죠? 네, 네 10년 안된 거. AAA, 그죠? 반독주택이되 네. 있고, 점검을 볼까요? 입력이 안 되네. 안 들어와 있네, 그죠? 좀 입력이 좀잘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의외로 입력이 안 되어 있네요. 전기, 그 다음에 성강기, 운행 중인 정보들 정도만 나와있네요 그죠 에너지 관리 볼까요 에너지 관리도 없네요 네. 2020년 어, 네. 입력이 생각보다 좀 많이 안돼 있는 편이네요 보니까요 과거보다 다안된것 같아요 다른 데도 있나요 혹시 네네네네뭐 상관없습니다 은 근데 여기 검색을 하다 보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나와, 어떤 게 나오냐, 그러면, 어, 이 건물에 뭐 전기 사용량 있죠. 이건물의 1년, 아까 전기 사용량 보려고 한 건데, 안 나와서 그런 건데, 어, 디자도 보게 되면은, 이 전체 건물의 전기 사용량들이 나와요. 네, 한번더 보죠. 네. 네. 네. 네. 181번지요? 181, 네. 보죠. 뭐. 네. 이거요? 안 나오네요. 아, 2019년도까지만 거의 안 나오네. 아까도 2019년도까지 안 봤더만은 그렇네요. 2019년도까지 데이터만 입력이 되어 있네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건물에 전기 사용량이 나와요. 3월도까지만 데이터를 입력을 안 했네. 데이터를 입력을 들안 해주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이 건물의 전기 사용량이, 전체 사용량이 얼마인지도 이렇게 알수 있어요. 어쨌든, 데이터 입력이 너무 안 되어 있네요. 이번 정부에서 분명히 작년도 6월 달에 이거를 대대적으로 관리해서 업그레이드 한다고 그랬거든요. 네. 아직도 업데이, 업데이트가 많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 보니까요. 근데 이게 만약에 업데이트가 되면 여러분들이 중계할 때 굉장히 좋아져요. 왜냐면 건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방시설 점검 받았는지 아, 그 엘리베이터 점검 받았는지 그리고 뭐에 지적 이 건물에 대해 지적 받은 거 있죠 관공서에서 그런 사항들까지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화재에 취약한지 아닌지 이런 걸다 체크하겠다는 게이 이 생애 관리 시스템 만든 이유의 이유 근데 그게 지금 생각보다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네요 보니까요 네 어쨌든 좋렇습니다 생애 예를관리 한번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네. 그리고 요거죠 요거 건축물 생활이 작년도 5월달에 5월일날 1 통과해 가지고 건축물체계를 관리를 엄청나게 강화하겠다라는 거 이렇게 해요 그거 목적으로 지금 현재 이거를 제대로 하겠다고 한건데 의외로 제대로 지금 관리가 안되고 있는 1년이 지났는데 불구하고 그죠 고시원건물 같은 경우는 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좀 그러니까 일반 건축물 고시원 건축물 뭐 어쨌든 보시고 이게 제대로 데이터만 입력된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좋아질 거예요. 뭐 진짜 좋아질 거예요. 자 그리고 디스코 뭐 디스코는 뭐 앞서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빌사남 빌사남은 아시죠? 빌사남은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빌딩이지 빌딩 빌딩인데 서울 쪽에 서울 쪽에 이제 빌딩 시세를 보고 싶으실 때 여기 들어가면 이제 서울 쪽에 최근에 거래된 빌딩 시세 있죠. 이렇게 2019년도에 237억에 거래됐다. 이렇게 이제 2020년도에 277억에 거래됐다. 이렇게 보이세요? 이 빌딩 거래된 시세를 알수 있어요. 클릭하면 이 건물에 대해 빌딩을 얼마 어떤 빌딩이 얼마에 거래됐는지 쭉알수 있는 거죠. 이게 빌사람이 오래됐어요. 이 프로그램도. 근데 생각보다 그냥 개인이 혼자 운영하는 거다 보게 되니까 그렇게 자주자주 자주 업데이트가 잘 되고 있는 것은 같지는 않더라고또 서울 만 되고 전국 지방까지는 안 돼요 강남 위주로만 그렇게 하더라 고 보니까 근데 뭐 강남 위주에 중개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좀 도움이 되니까 보시란는 취지에서 제가 집어넣었어요 예. 그리고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요거는 작년도 제가 수업도 한번 해드렸는데 상가 행정처분 사실이죠 그죠 행정처분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방법이죠 행정체로 인터넷에서 확인하는 방법은 세월전자민원창구죠 그죠? 네 민원창구 자 세월전자민원창구라고 들어가면요 은네이렇게 세월전자민원창구가 나옵니다 그죠? 네, 세월전자민원창구가 나오는데 동작구가 아니고 지금 잠깐만요 네. 네이버에서 할게요. 우리나라 정보 사이트는 이제 그 민간 플랫폼들은 구글에서 검색해도 잘 나오는데요. 이상하게 우리나라 정보 플랫폼들은 구글에서 검색하면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되게 고 네, 약간 좀 관리가 조금 잘안 되는, 국내 조금만 관리가 되고 잘안 되는 것 같아 요 보니까요. 네. 강북구가 아니야. 아, 얘가 자동으로 참 인식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 차단시켜버려가지고, 여기 인식을 안 해서 그렇구나. 네. 강남구 세월전자면허창고로 가볼게요. 여러분들이 검색할 때, 그냥 앞에 자기 구 입력하고 검색하시면 돼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강남구에 여기 행정정보공개란 보이세요? 여기 행정처분공개란 메뉴가 있습니다. 네, 클릭해서 들어가면, 7월 2일날 로얄블랙 이라고 하는 일반 음식점이 영업정지 1개월 10, 15일 뭐, 이게 연속으로 빵빵 맞았네요 7월 5일에서 8월 3일까지 정업정지 1개월 맞고 하루 두번째 그죠? 1 5일또 맞았어요 자 1개월은 왜 맞았을까 한번 볼까요? 보니까 어, 일반 음식점인데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확인해서 1차 1회 맞았네요 뭐지? 춤추는 거향했다고 되나? 음. 처음 봤네요, 저도 춤추는 거향했다고 그러던 게. 두 번째는 왜받았는지 볼까요? 손님, 이 춤추는 두 번째도 손님 춤추는. <웃음> <웃음> <웃음> 그런데요 네. 네. 네. 우리나라 음주 가운데, 네. 두 번, 두번다 춤추는 걸로 받았어요. 제가 봐서는 세게 받았는데 뭔가 그거 하지 않았을까요? 좀 낮췄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축산물 같은 음. 를면그 다음에, 청담 클래식이 영업정지 15일 받았어요. 그죠? 이, 이, 여기도 지금, 여기는 지금, 클래식이 <웃음> <웃음> 좀 많이 받았어요. <웃음> 그죠? <웃음> 노대방기 설치한다고. <웃음> 유흥적격? 유용적격 1차 3회네 3회. 그죠? 이러면 영업소 폐쇄인데, 4회째 폐쇄 되나? 3회째 폐쇄 아닌가요? 자, 그리고 영업허가 추, 영업허가 등록 취소했어. Y. 유흥주점인데. 볼게요. 관월세공서장이 아, 휴업돼서 그냥 폐쇄했다 그죠? 네, 휴업돼서 쇄했고 5주. 과태료 부과. 과징금이 150만원 받은 게 있네요. 아모르. 과징금 150만원 볼까요? 왜 받았는지. 애한테 술 팔다가 걸렸네요. 그죠? 이거 보시면 이렇게, 이, 사, 그, 학교, 세월 전담 면허창고에 들어가면, 전자민원 창고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어 지역의 업소들 있죠 어떤 행정처분 받았는지 쭉다 나와요 그래서 이 상가 중개하실 때 상당히 도움이 되시는 플랫폼이에요. 변경이 네. 바뀌어도 이게 이제 그 질문이 명의 변경이 바뀌어도 승계되는 거냐 그 말씀하셨는데 말 그대로 지휘 승계를 받으시면 당연히 행정처분도 승계됩니다. 우리가 대인 처분하고 대물 처분 두 개가 있잖아요. 대인 처분은 사람한테 간 처분은 그 사람이 그 업소를 하는 한은 따라가는 건데, 그 사람이 그 업소를 폐업해버리면 사라지는 거예요. 대물 처분은 그 업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업소. 영업장에 들어가는 건데, 내가 지이 승계를 받으면 대물 처분 받은 게 그대로 넘어오는 거예요. 앞서 업소 영업하는 사람이 두번 행정 처분 받았는데, 으그 행정 처분 두번 받는 거예요.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어. 대물 대물 처분 지금처럼 이렇게 장소, 장소. 그, 그 아. 지금처럼 청소년 물 거기 술팔다 걸렸잖아요. 그거를 내가 그 업소를 인수하잖아요. 내가 근데 그거를 신규로 업소로 만드는 게 아니고 지승계를 받으면 그 앞에 받았던 청소년한테 술팔다 걸린 걸 내가 인수하는 거라고요. 어 내가 내가 걸린 걸로 되는 거예요. 내가 걸린 걸로요. 그래서 내가 한번더 걸리면 이제 영업소 회사가 바로 될 수도 있죠.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대물 처분은 꼭 알고 중계를 해야 돼요. 실제로 대물 처분 받은 사실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그리고 대물 처분은 1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 그, 아시죠? 그죠? 계속 갖고 가는 게 아니고요. 1년이 지나면 행정 처분이 사라지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받은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1년 안에 받은 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1년 안에 받은 게. 그래서 보통 신규로 가면 되는데, 신규로 가면은 허가 조건이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지위승계를 갖고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위승계를 갖고 가면, 그, 앞서 있던 사람이 입싹 닦아오죠. <웃음> 넘겨버렸을 때, 나도 모르는 사람이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대물 처분받는게 그대로 넘어오는 거예요. 네, 대물 처분받는 게. 그래서 상가 중개하실 때, 그, 체크에야 되는 무지 많은데, 이런 것들은 모르면 못 하는 거예요. 모르면은. 근데 물론, 어, 거기, 전화해서, 구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돼요. 혹시 그 상가 지에서 그 대물처 받은 게 있는지. 근데 대부분 중개업 하시는 분들 잘 전화해서 안 물어보죠?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영업, 그, 비정처분 받을 만한 그런 업종 중개가 별로 많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선미 대표님 말씀하신 게, 이제, 중개업소 하시는 분들은 행정처분 받을 만한 업소 중개가 잘 없다고 하시는데, 근데 일반 상가, 일반 음식점들은 말이 하잖아요. 일반 음식점들. 일반 음식점들이 보통 애들한테 술 팔다 많이 걸려요. 그런 것들부터 해서 많이 걸리니까 특히 통닭집 뭐 그다음에 식당 이런 것들은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위법 사항들 걸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예, 네, 불법 건축물 이는 걸로 많이 걸리기 때문에 꼭 그런 잘 체크하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또내 계속 넘어갈게요. 네. 쭉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요국민건의계에서 이제 PC방이나 주유소 옛날에는 주유소나 PC방들 행정처분 확인 자체가 불가능했는데, 지금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세월 전자민원창고, 그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체크해서 보시면 되세요. 영업정지 10개월. 네. 애들한테 술 팔다 걸리는 게 제일 커요.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게요. 네. 자, 그리고 근데 대신에 요거, 애들한테 술 팔, 성소인지 모르고 술 팔았다 그러면 과거에는요, 과거에는 영업정지 60일에서 60일. 두달 동안 영업 정지됐는데 지금 어떻게 줄었어요? 어떻게 6일로 영업 정지 6일로 줄었어요? 고의로 고의로, 경우도. 고의로 그런 경우도 많죠. 사례를 드리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사례를 드리면 많이 드릴 수 있는데 경쟁 업처에서 이렇게 아르바이트 보행을 사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래서 막그 일부러 막 영업 정지 시켜버리고 그거 많이 있기 때문에 잘 해야죠. 그리고 지금 이제 모르고 술 팔았을 경우에는 영업정지일 60일에서 며칠, 어, 6일로 줄었으니까 알고 술 팔았다 하면 바로 60일 맞는 거예요 근데 이 모르고 팔았다는 걸 본인이 증명해야 되는지 그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제일 큰 문제가 되겠죠? 아무래도 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이게 제목이 잘못됐네 그냥. 그리고 뭐 이거는 다 알다시피 어 카카오맵이죠 여러분 카카오맵 카카오 맵이란 네이버 지도 있죠, 여러분? 카카오 맵이란 네이버 지도에서 가장 재밌는 기능들이 있죠. 어떤 기능이냐면, 우리 로드뷰죠, 로드뷰. 로드뷰를 가지고 찍으면, 찍으면 그주변의 상가들 이렇게 볼수 있잖아요, 그죠? 다음이 이제 카카오 맵으로 바뀌었죠? 네. 다음이라고 안쓴 지가 오래됐죠? 다음이 카카오에 인수되면서 카카오 맵이란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카카오 맵이란 이름으로. 네이버 맵이라고. 네이버. 네이버도 있고 카카오도 있다고 이렇게 로드. 네, 부동산 쪽에서는 카카오도 잘 되어있죠. 그럼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일단 보여 드려 볼게요. 카카오에서 보실 때는 이 헤드 컬렉션인가 뭔가 있죠? 보이세요? 이 녀석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때는요. 어떻게 해요? 여기 날짜 있죠? 보이죠 날짜? 왼쪽에 날짜를 클릭하면 여기 분할해서 이 날짜를 볼수 있어요. 보이세요? 이 분할 날짜를 클릭하면 과거 사진 비교를 클릭하게 되면 2009년도 5월 달에는, 보이세요, 여러분? 자, 2 0 0이 겹치고 분할로 볼게요. 2009년도 5월 달에는 이 녀석이 있었어요. 보이세요? 그리고 2011년도에는 이 녀석이 있었어요. 2014년도에는 이 녀석이 있었어요. 그리고 2016년도에는, 어 이거 오래 했네, 이거죠? SKR. 그리고 2018년도에까지 그러니까 여기 있었네요. 얘가 오래 했네, 이거죠? 오래 했어요. 반대로 돌려볼게요. 여기 지금 보면은 GS25가 있네요. 그죠? GS25가 2015년도에도 GS25네요. 2012년도에도 GS25네요. 자 그러면 뭐냐면 한 장소에서 한 업소가 오래 하면은요, 장사가 잘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 지역을 안 가보더라도 이 과거 사진 비교하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어. 그 장소가 좀 장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어느 정도는 체크해 볼수 있다는 얘기죠. 업종이 계속 바뀌게 되면, 바뀌게 되면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어요.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 뭐예요? 장사가 안 되거나, 두 번째는 뭐예요? 월세가 비싸거나, 그죠? 세 번째는 뭐예요? 주, 주, 주인이 별로 안 좋아하거나, 일부러 쫓아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장사가 잘 된다는 라 거는, 그죠? 예, 월세가 싸거나, 그죠? 아니면 뭐예요 장사가 잘, 된, 잘 되거나, 세 번째는 건물주거나. 건물주니까 그죠? 월세 낼 필요가 없으니까 오랫동안 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볼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체크해서 상권 분석하실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네이버도 이렇게 과거 사진을 볼수 있어요, 여러분. 과거 사진이 그래서 좀더 세분화 시켜서 보고 싶으면 네이버하고 다음을 두 개를 띄워놓고 동시에 비교하면 훨씬 낫겠죠 그죠? 훨씬 낫겠죠 그죠? 훨씬 낫요자 넘어가겠습니다. VWORD VWORD VWORD 여러분들 아시죠 3D로 비교합니다 여러분 v w o r 가볼게요 네. 자, 아마 우리 옛날에 어느 정도 다 하긴 했지만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고 잘 모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볼게요. 강남역 기준으로 해서 한번 볼게요. 이거를 3D로 보겠습니다. 여기 3D 지도라는 걸 클릭하게 되면 강남역을 이렇게 3D로 볼수 있어요, 여러분. 확대하고 한번 볼게요. 네. 자, 이렇게 3천 입체적으로 3천 입체로 지금 보이시 보이 보이세요, 여러분? 네? 네? 그래서, 이렇게 3D로, 3D로 지금 이제 3차원 입체로 여러분들, 네, 비교해 볼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삼마 아파트 보이세요? 삼마 아파트 여기, 이, 층이 몇 층인지, 어, 몇 층인지 모르겠지만, 2층에서 보이는 조망권도볼수 있어요. 어떻게, 여기 보시면, 지금 주변 둘러보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경관보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경관보기. 경관보기 어디 갔지? 건물 높이, 어, 이면 쇼에, 어, 이미 저장. 경관보기가 사라졌네요. 클릭해볼게요. 자, 그리고 주변들로 클릭하면 이 위치에서 보이는 이렇게 주변 경관이 보여요. 아파트로 꽉 막혀있네요. 그죠? 네. 내가 그 위치를 클릭하면은요. 그, 그 위치에서 보이는 경관이 보여요. 이렇게요. 내가 그 건물에 가보지 않고도 이해되시겠어요? 그 아파트에 가보지 않고도 그 아파트 조망을 여러분들이 뭐할수 있어요? 확인해 볼수 있다고요. 이, 이해되시겠어요? 네. 어,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걸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요. 아, 이거 이거. 참 조정하기 힘드네요. 그일 네. 는 네. 그건 호객 노노였습니다. 호객 노노. 네. 그래서 그 여기 제가 상권 분석에서 뭐냐면 여기. 골목간에 골목간에 거리하고 이해되시겠어요? 대로변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 골목에 건물이 어떤 것들이 많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그 상권을 파악할 수 있잖아요. 상권을요. 그래서 상권을 파악하거나 골목에 있는 그 골목의 범위 그 거리를 파악할 때 굉장히 유리하게 할수 있는 게이 브이월드라는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시고 그리고 얘를 딱 클릭하면 건물을 클릭하면 이 건물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도 다 나와요 여러분. 그리고 재밌는 기능은 뭐냐면요 건물의 높이예요. 그래서 클릭하면 이 건물의 높이, 고도가 어떻게 되는지, 건물의 전체 높이가 어떻게 되는지 나와요. 이게 뭐냐면 옆 건물이 고도가 40m예요, 높이가 40m예요. 그럼 내가 이 땅을 사서 이해되시겠어요? 건물을 몇 m까지 올릴 수 있다, 40m까지 올릴 수 있다라고 결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해됐나요? 실제 만약에면 중개할 때 사람들한테 건물 거래할 때 어느정도까지 내가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라는 설계를 뜨기 전에 대충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라것을이 주변을 보고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죠 대신에 용도지역, 지구구역도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되겠죠? 그죠? 범례 이용해서 그죠? 여기 집번 명칭 도로, 아 여기 보시면 어 지도에서 범례가 있을텐데 삼천말고 네 지적도라든지 범례가 있을거예요 제가 좀 찾지를 못해서 는데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웃음> 잘 되어 있는 플랫폼이고 잘 만든 플랫폼이에요. 과거에는 <웃음> 인터넷 익스플로러밖에 안 됐지만 지금은 여러분 크롬에서도 다 가능하니까 크롬에서도 가능하니까 꼭 한번 보세요. 크롬에서 가능하니까요. 자 그리고 볼게요. 네,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V월드까지 한번 봤어요 과거에는 제가 V월드는 자세히 설명을못 드렸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좀하기가좀 쉬워졌어요 지금은요 요거 지우시면 돼요 요거 요거 옛날에는 안 됐지만 옛날에, 옛날에는 안 됐지만 요 여러분 그거 에크롬엣지 익스플로어 했으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젠 어떻게 해요 다 된다 이젠 다 돼요 여러분 이제다 돼요 네. 자 그리고 뭐 건물 경관보기 뭐 쪽에 있었는데 조망보기가 조만컨 보기가 사라졌네요. 어쨌든, 조만컨 보기가 사라졌지만, 어쨌든, 경감 보기 기능 가지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빅데이터 자료 분석에서 시리얼, 뭐 이런 것도 한번 볼까요? 잠깐. 네. 그 다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플랫폼 중에 하나가 옛날에 온나라였죠, 온나라. 그게 뭘로 바뀌었어요? 시리얼로 바뀌었죠, 그죠? 시리얼. 시리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시리얼 클릭하면 이게 과거의 온나라예요, 여러분. 과거의 온나라요. 자. 그러면, 어, 볼게요. 저, 시리얼에서, 이번이 제 뭐, 지도 보는 수업은 아니니까, 빅데이터를 보는 수업이잖아요. 그죠? 시리얼에서 지도는 여러분, 시리얼 지도는 여러분들이 꼭 보세요. 이 시리얼 지도는, 플랫폼 보실 때 굉장히 도돈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어, 제가 볼 거는 부동산 통계란, 통계, 통계, 여기 통계되어 있다. 여기 보실래요? 통계를 그렇게 하면, 주요 통계, 통계 리포트가 있어요. 보이세요?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주요 통계를 보게 되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주요 통계 자료를 쫙볼수 있어요. 부동산 소비심리가 올라가 있다는 다볼수 있죠. 여기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통계 리포트를 딱하면 리포트 대장 나오는데 경제에서 경제 성장률, 취업자수, 실업률, 금리 대장 나오죠. 내가 이런 거할수 있어요. 금리 클릭 이해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어 경제 성장률 클릭. 그 다음에 밑에 쭉 내려가서 내려가서요. 음 부동산 소비자 심리 지수 클릭. 그 다음에 토지 거래를 볼까요? 주택을 볼까요? 주택 아파트 거래량 증감률 클릭. 자, 이네개를 클릭했죠. 클릭한 다음에 아래가서 아래 미리 보기 버튼 보이세요? 딱 클릭하면 이네개의 데이터를 쫙 비교해서 보여줘요, 이렇게. 그러면 금리가 지금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 그 따라서 경제성장률이 어떻게 되느냐, 소비심리지수는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느냐, 그리고 아파트 거래량은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한눈에 비교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 지금 금리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아니면 경제성장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뭐가 지금 다르게 변화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내 자기 스스로 분석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이런 데이터를 내가 일일이 찾아서 내가 분석해야 되는데 이 시리얼에서 다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능력만 키우면 되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능력만 쫙 키워버리면 여러분, 여러분들 진짜 거짓말합니다. 고객들한테 상담할 때 굉장한 전문가로 인을받을수 있어요 왜? 사실을 가지고 분석하는 거고 데이터를 가지고요 데이터를 가지고요 처음에는 좀 어려울 거예요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시는 게 근데 꾸준하게 보시다 보면 아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 그 과거 데이터를 계속 비교해 보면 여러분 그 고객 들오면 아, 신문에서 뉴스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아 그거는요 이래서 이렇습니다 하면 데이터를 딱 띄워가면서 보여주면서 비교를 해 보는 거예요 고객 입장에서도 그냥 말하는 거란 거죠. 오! 데이터가 딱 있는 상태에서 비교해주는 거 완전히 다를 거 아니에요. 많이 다르다는 거죠. 엄청나게. 그래서 꼭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한국감정원이죠, 여러분. 한국감정원인데. 자. 한국감정원도 엄청 잘돼 있죠, 여러분. 그죠? 한국감정원. 한국감정원 들어가면. 한국 참, 부, 감정원이 부동산원으로 바뀌었죠, 그죠? 네, 부동산원으로. 네. 한국 부동산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 보면, 공식가격, 통계정보시스템, 테크, 홍역 나오죠, 그죠? 그죠? 그래서, 주로, 과거에 제가 수업 많이 했던 통계정보시스템 수업을 많이 했어요, 그죠? 통계정보시스템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여기서 외진 데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부동산 테크 있죠, 테크. 테크가 우리가 호객노노 같은 거 일정해요. 여기 가보시면, 여기 가보시면, 이렇게 이제 지역별 아파트 분석 이런 거 가보면,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HID 차관주택인데 평당 1억 1,660만원. 그리고 부산시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삼익 비치 아파트고 평당 4,400만원. 자, 대구시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범어 센트레빌인데 4,400만원.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인천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송도 센트럴 파크인데 3천만원. 이해되시겠어요? 자, 대전시에서 지금 비 가장 비싼 아파트가 3,200만원. 도룡. 그리고 울산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3,500만원. 전라도 광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얼마? 2,700만원.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 다음은? 그죠? <웃음> 지금 광주가 조정대상 지역인데, 지금 정부에서 지금 풀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럼 제일 먼저 뛸다가 다시 또뛸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5대 광역시를 봤잖아요. 5대 광역시 보니까 지금 평균 얼마 가고 3,500 가고 있잖아요. 근데 2,700이잖아요. 500은, 평당 500은 더 오르지 않을까요? 한 3,200, 3 0 0은 가지 않을까요? 그걸 따지면, 평당 500이면은요. 30평대 아파트면은요. 1억 5천 정도 더 먹을 수 있다는 얘기해 가 보면은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조정대상지역 지금 해제, 해제한다 그러잖아요. 해제하면은 상관 없잖아요. 다주택자가알아서 그러신 건가? 아, 그러시구나. 다주택자라 그러구나. 근데 뭐 어차피 그 취득세는 나중에 양도할 때양 12%니까 아무래도 좀 크긴 네. 컸죠, 어쨌든요. 네. 네, 네. 그럼 저처럼 1억짜리 뭐, 네. 이하로 사세요. 이번에 1억짜리 1%인가? 취득세? 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취득세 1%, 1 나오니까 그렇게 큰 부담은 없었어요, 저는요. 돈, 돈이 없어서는, 돈이 없어서는 1억짜리 사긴 했지만은, 어쨌든, 네. 거래가 확 줄어버리니까 물건도 안 나오고 이제 난리가 뭐 나는 거죠 조만간 제 생각에는요, 1억 이하짜리 아파트가 없어질 것같요 음, 없어질 것 같아요. 네.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요.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예, 부동산 감정원, 그죠? 통계정보 시스템, 그 다음에 통계비원회, 과거에 제가 많이 봤으니까 넘어갈게요. 뭐 시리얼, 뭐 이런 데이터들. 잘 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요. 네. 뭐 그런 내용들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역세권 문서 이것까지만 하고 어, 10분 시도록 할게요. 역세권이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두 가지죠. 이제 국토교통부 광역교통비전이랑 여러분들 봐야 되는 게자 보세요. 첫 번째 첫번째요 네. 그래서 국토교통부 광역교통 비전, 그죠? 비전, 네. 그죠? 비전 클릭하면 이렇게 비전 2030 나오죠? 그러면 이게 앞으로 2030년도까지 어떻게 교통을 사통팔방으로, 팔동으로 뚫겠다라는 게 지금 쭉다 나와,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버스와 지하철과 이런 내용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이걸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뭘 봐야 돼요, 여러분? 엊그저께 확정됐잖아요, 여러분. 엊그저께 확정된 거. 오마이갓드 oh 제4차 국가철도망요. 이 국가철도망 계획이 확정됐죠, 여러분, 그죠? 네, 확정됐어요. 그래서 지금 고시문 나왔네, 그죠? 네. 그래서 확정됐어요. 확정. 이제 바뀌는 거 없어요, 여러분. 지금 원래 김부선 있죠? 김천에서김포에서 부천까지 는 확정. 더 이상 연장 없잖아요. 제가 첫때아 그, 2주창가 수업할 때,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그게 쉽게 될수 있는 게 아니라고 설명드렸잖아요. 네. 설명드렸죠. 그게 데모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항상, 저 이게 움직이는 게 데모한다고 돼버리게 되면은요, 큰 문제가 나요, 여러분. 어, 네. 그래서, 확정된 사안, 하, 상황 이죠 여러분. 요거, 발표, 조만간 이제 확정안이 나올 거예요. 나오면 꼭 체크해서, 여러분. 요거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철도가 뚫리 사통팔방 뚫리는지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첫 번째 공부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요거. 그기 어디 어디 갔지? 이거 이거 이거. 강 교통 비전 그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강 교통 비전에서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환승. 복합 환승센터. 이거 주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요즘에 여러분 GTX C 지하철, 이해되시겠어요? 버스, BTR 있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몰리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 지역이, 과거에는요, 그 위쪽이 개발됐잖아요. 지금 어때요? 안에 환성지역 안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네, 거기가 지금 엄청나게 개발될 거예요, 여러분. 투자하려면 이제 거기를 투자해야 돼요. 몰리는 거 환성 통로에 투자를 해야 돼요, 이제는요. 그런 내용들이 다돈 되는 내용들이 이런 거 보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면서 와! 이게 어디가 돈이 될까? 그럼 말 그대로 개발이 많이 되고 왕창 되고 정부에서 돈 왕창 집어넣는 데가 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거기에 최대한 편성할 수 있는 편성하고 투자할 수 있는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요. 돈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개발이 되잖아요. 그 흐름을 여러분들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흐름을.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쭉 한번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 잘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두 가지 어떤거예요 광역교통비전 그 다음에 뭐예요 국가철도만 그죠 국가철도 도로에서 잘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철도에서 가장 마지막이 DB 어, 미래철도 네. DB죠 정말 잘 만드는 플랫폼입니다 정말 잘 만드는 플랫폼 철도 관련된 개발 계획들 다 있는데 강의는 못해요, 제가. 이거를. 이게 이제 돈 받고 강의를 하지 말라고 이거 만든 사람이 고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돈 받고 강의를 못해줘요, 이거는요. 특히 우리가 촬영을 안 하면 제가 해줬을 텐데 촬영을 하게 되면 또 문제가 돼서 제가 이거는 강의를 못해줘요. 그러니까 꼭 이거 수업 듣는 사람들은요. 이 플랫폼 잘 기억하겠다가 꼭 보세요. 여러분, 위에 미래 지금 강동구리, 그, 그 저, 뭡니까, 그 저, 정수 대표님도 계시지만은, 거기에 들어가는 철도가 언제 뚫리고 어떻게 개발되고 하는 내용들이 여기만큼 잘 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정말 빠르고요. 정말 확실하고요. 역사 위치는 안 나와요. 역사 위치도, 거기 지도도 잘 나옵니다. 어, 지도도 잘 찾아보면 잘 나와요. 정확성은. 정확도가 얘가 제일 좋아요. 어,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요 플랫폼을 쓰는 방식을 꼭 공부하셔서 써보세요 예, 근데 이제 유료로 못해주는 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만든 사람이 유료로는 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상업적 목적 이용 불가능이라고 제가 표시하기 때 못해주는 거예요자 그래서 광역철도만하고미래철도 DB 이해되셨죠 그죠 여러분? 그거 한번 보세요 네. 그리고 3차가 아니라 지금 뭘로 이제 바뀌어야 돼요? 4차 그죠? 4차 국가철도만 교재에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모르는 건 교재를 안 보고 이제 그냥 그대로 들고 왔다는 얘기죠 <웃음> 어쨌든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자, 이런 내용들 네. 자 해서 쭉 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요 그래서 왜왜 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봐야 되냐면은 결국에는요 돈을 버, 돈이 들어가는 데가 돈을 버는 거예요 그죠 돈이 들어가는 데는 개인들이 돈 들어가는 데보다는요 여러분, 특, 어떤 분들은 민간에서 하는 사업들이 자꾸 투자를 하려는데 민간은요, 안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요. 근데 국가가 하는 사업은 요안될 수가 없어요. 좀 늦게 되더라도 다 된다고요. 왜? 돈이 확정된 거고, 자 그러니까 돈이 투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국가가 하는 사업들이 중간에 중단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여러분. 물론 안 되는 경우도 좀있긴있죠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근데 대부분 이미 돈이 투여되고 하면은 그게 죽이든 밥이 되는 해요, 국가 입장에서는. 그러면 거기 어찌됐든 중개하시는 분들은 개발 사항들을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걸 알수 있는 데가 뭐예요? 제일 상단이 뭐, 뭐였어요? 국, 이제 그 제일 상단의 그 개발 계획이 국국 이제 국, 뭐죠? 그러니까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나 제가. 그 국토종합계획 그죠? 국토종합계획이고 그 다음 계획이 뭐예요? 그 도시기본계획인데 그게 도기본계획이죠. 그죠? 그다음 뭐예요? 시 기본 계획이 도시 기본 계획이죠. 이쪽에서 기본으로 개발 돈들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국가 전체 사는 계획 중에서 철도 관련된 거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제4차 국가 철도망 계획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기본, 그 국가 철도, 그도 기본 계획과 국가 철도망 계획이 모여서 뭐가 지금 아까처럼 국토교통부에서 세부 계획안을 세운 게2030 아까 그 교통망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막 나오기 때문에 이런 계획들은 어떻게요? 해 나오면 책으로 인쇄해 가지고 사무실에 보관해놔야 돼요. PDF 파일 다 나오잖아요. 그 50페이지, 60페이지 나중에 여러분 기억 을못 한다니까 여러분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중개업소를 갔는데요, 다 있어. 그러니까 국토종합계획, 자기네들 시 기본계획, 도 기본계획 이해되시겠어요? 지금 나오는 그 국가철도망계획 안까지가 싹. 책으로 만들어서, 여기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이강남에사시는 분들도요, 돈 모아서 뭐 만들, 뭐 나눠줘야 되냐면요, 이제 국토종합계획이랑 국가철도망계획 나오면, 그런 거 책으로 만들어서 20곳이, 한 곳이, 사무실 빛이라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 기본계획 있잖아요. 그거 나눠주는 거 여러분. 뭔가 나온, 그리고, 서울시, 거기, 저기, 저기, 뭡니까, 그, 저기, 뭡니까, 사, 네 가지로 나눠져서 개발하잖아요, 그죠? 그것도 다, 여러분, 몇백 페이지 분량이잖아요, 몇백 페이지. 강동구가 어떻게 개발되는지, 그, 나눠져서 는 개발 계획 따로 있단 말이에요, 따로. 그런 거를, 그런 거를 책으로 만들어서 서로 나눠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만 딱 세트로 만들어서, 우리 이 강남 아카데미 있잖아요, 아카데미. 아카데미에서 마지막에 딱 세트로, 갖고 가잖아요. 그것만 해도 돈낸 가치가 뿌듯하다니까, 여러분요. 진짜로요. 왜 내가 그 개발 계획 찾아볼 때, 저게 왜 개발되지 찾아볼 때, 그거 찾는 방법만 배워도 되잖아요. 그, 또 책이 있으면, 그 김양수 교수님이랑 누군가 강의하러 왔을 때, 그거 보는 방법도 강의해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책이 있었으면 저도 강의해줬겠지, 그죠? 그 보는 방법들을요. 그것만 배워도 여러분들이 현장 가가지고, 죠 현장 가가지고, 그, 중개화 하시면서 딱딱딱 찾아가면서 고객단에 바로바로 브리핑할 수는 무기가 하나 생기잖아요. 듣고 그냥 가잖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 책은 출석하는 사람들한테만 쫙 이래가지고, 출석률 몇 퍼센트만 준다, 딱 이래 버린 거죠. 출석률도 어마어마하게, <웃음> 그죠. <그쵸? 웃음> 그런 거 세트로 만들어버리니까 서울시부터, 아까 얘기했죠, 제가. 딱 해가지고, 딱 여기 있다고 딱 왔을 때, 딱그 세트로 딱그 갖고 가셔서 그게 돈 되는 거죠, 돈 되는 거. 그러면, 사람들 다 마찬가지 여러분 왜 중개업사 분들이 공부하는 건데요? 돈 벌려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 되는 이 교육하는 분은 이 단체들도 돈 되는 걸 주면요, 돈 되는 걸 주면 온다니까 여러분. 오지 말래도 온다니까 그거 받으러. 네. <웃음> 저는 그렇다 생각합니다. <웃음> <웃음> 네 그래서 한번 참고라며, 여러분 이번에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요. 저는 진짜 그거. 뭐, 뭐, 뭐, 뭐 하는 것만 해도 도움 될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드린 자료 있잖아요. 제가 드린 자료에 가, 아이고, 이거, 제가 드린 자료에 가보면, 여기에 1-7번 수업용 자료 보이세요? 거기 가보면, 여기 제가 3차 국가철도면, 국가, 국토종합계, 주택 업무 뭐 펠람, 이런 것들, 그 웬만큼 주택 임대자 보호법 해설집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제가 좀 넣어놨어요, 그래도요. 네, 그니까, 러 봐서, 좀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이 있으면, 에, 그런 것, 에, 따로 안, 다운받지 못하더라도 할 거니까. 아니면, 저도 생각난 김에 그런 자료도 좀 수집해가지고 하나 만들어놔야 될것 같아요. 음.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좀 도움이, 여러분들 공부할 때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 자료 줄 때, 그죠? 네. 그런 것들 꼭, 여러분 잘 보세요. 네. 굳이 전국을 안 하더라도 서울에 계신 분들만큼만 하더라도 되니까, 그죠? 서울 경기도만. 예. 네. 좋습니다. 빅데이터, 빅데이터. 네. 다못 외우니까 내는데물어 네. 네. 그거 보고 맞아요 그렇게 하는거죠 네, 네, 네, 하는. 네, 하는. 책을 그렇게 딱 꽂아놓고 봐야돼요 왜다못외온나요 저도 못 외워요 여러분 네. 계속 안 보면은요 네.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한 시간이 후딱 지나서 네, 10분 쉬었다가 다시 두번째 수업할게요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